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온전히 한국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인들의 안정감을 느끼고자 세습이라는 것이 나쁜 것일지라도 이 왕국의 안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안정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라는 것은 오직 자기 교회만 신경쓰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우리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이루고 그 캐슬, 그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2012년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마음을 받고 서울을 거닐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한국교회는 견고한 여리고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겉보기에는 튼튼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어, 묘사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죠. 그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안정감을 주었겠습니까?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고 우리는 절대로 어, 함락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를 보면 수백만의 교세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지날 때마다 보는 대형교회들은 견고해 보이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세상은 어차피 타락한 곳이고 다른 교회가 어찌 되든지 우리는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의 안정감을 느끼고자 세습이라는 것이 나쁜 것일지라도 이 왕국의 안정, 안정을 안정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안정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들만의 왕국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단임 목사와 그 이하에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만든거죠 리더십과 돈을 출현한 사람들이 같이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봉헌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실상은 단임 목사와 돈을 많이 출현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곳에 한 머무는 성도들이 왕과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터줏대감으로서캐스를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만약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재정 재산 분쟁이 붙었을 경우에 그것을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누구의 것인지를 판별을 받으려고 하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아주 훌륭한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네비우스 성교 정책이라고 해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립, 자전, 자치를 이루었고 추구해 갔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내 삶으로 이어져서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동일하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자립, 자전, 자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기보다 심지어 나의 변화도 주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만의 왕국, 우리들만의 이 교회 왕국의 크기, 건물의 크기, 성도의 크기 헌금 액수의 크기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느냐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충성하느냐만 고집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온전히 한국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